어? 반, 반, 반, 야 반, 반, 음 아. 자, 도이 이거 중간에 니또다 기업하는 과었습니다니다내리실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 s t e p 습니다 好啊你看好你